아 오늘 옷! 오늘 옷은.. 어, 어, 원리를 찾아라 말망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구두는 그냥 자라에서 스킨 컬러 귀걸이는 귀요미 메두사 베르사체그 다음에 팔찌도베르사체 반지는 요즘 내가 최애 알렉산더 맥쿠인 템버린쇼 끝나면 뭐 그렇게 힘든 쇼는 아닌데 이 팔목이 너무 아파요. 템버린안 놓치려고 한번 그 리허설하다가 놓친 적이 있거든. 템버린을 치다가 한번 날아간 거야. 어! 그 악몽이 또 떠올라서 진짜로 꽉 잡고 있어요. 무슨 일 있어도 손목이 잘려도 템버리는 잡고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왜냐면 템버린 날아가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. 제, 제가 웬만해서는 공연 중에 당황을 안 하는데 템버린 날아가면 어 물론 임기응변을 하겠죠 립싱크를 하고 어 근데 처음에 뭐 멍이 들었는데 이제 좀 약간 여기를 움직이면서 치는 척을 하죠 차차차차 차차, 이렇게 이거 놓치는 음. 꿈까지 꿨었다니까 춤추고 쇼핑하다 보면 칼로리가 너무 소비될 듯죠 맞아 제가 한번 운동을 전혀 안 하는데 쇼핑을 하면 어디서 힘이 생겨가지고 막 2만보 3만보 걷더라고 원래 못못 못, 못 걷는 사람인데 가끔 뭐1 0 0 m 터도 택시 타고 미친거 지 근데 쇼핑할 때는 걷는다 쇼핑이 저를 건강하게 해준다 쇼핑을 해야 3만보를 걷는다 그러다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기절쇼 하는거 지 쇼핑할 땐 옷을 편하게 엎드리고 가는.. NO! 그냥 약간 센스 있게 입고 바로바로 갈아입어가지고 빨리빨리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가장 편한 옷으로 그러네. 쇼핑이 건강해지는 거네요. 어. 쇼핑은 정신도 신체도 건강하게 해줍니다. Right. 또 다른 힘이 나오나봐. 아, 주전이 지금 바빠요. 이거 체크도 해야지. 면접도 왔지. 어떤 사람이 왔는지 궁금하지만 전 여러분들과 있겠어요. 담배. 담배가 아니라 베르사체 폰케이스예요. 폰케이스. 제비웃스를 때리던 게 있어요. 아무 소용없는 이런게 달려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줬잖아 요 목걸이 어떻게 줄이는지 난 모르고 이러고 해, 해가지고 걸고 다녔더니 이거 팍팍팍팍 서가지고 이걸 뒤로 하라 뒤로 하고 조절해서 하니까 목에 딱 맞더라 아 진짜로 줄이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걸으면 앞에를 <웃음> 어떻게 표정관리도 안되고 뭐 이게 걸으면 걸을수록 이게 스윙이 커지니까 어, 이러더라고. 휴대폰이 넓은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스윙이 점점 가속력이 붙더라고 정확하게 여기죠? 이거 봐요 정확히 여기라고 내가 이 길이로 계속 차고 다녔거든요? 걷다 보면 이게 점점 스윙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돼요 오마이갓 oh 정확히 거기 어떻게 해? 저랑 사이즈가 <웃음> 얘들은 사이즈를 잘해서 만들었나 <웃음> 사실 이거 뭐 디자인이지 뭐 유용하게 차려면 이런 데서 사면 안 되죠 예쁘잖아요 예쁘면 됐지 전 이것도 매일 갈거든요 거의 옷다 입고 휴대폰 케이스도 바꾸고 오늘은 뭐 신지 오늘은 뭐 입지 뭐 이런 거 재밌잖아요 인형놀이 <웃음> 랑님 2kg 정도는 만 편히 드셔도 될것 같아요 몸 상할 것 같아요 쇼할 때 힘들긴 해요 사실 랑스탄 잘때뭘 입나요? 곰돌이가 그려진 수면 바지랑 목 늘어난 모스키노 티 입고 자요. 모스키노 티나 뭐 생노랑 티나 목 늘어나면 잠옷이죠, 맞잖아요. 티셔츠는 항상 가장 세일할 때 사라. 베르사체고 목이 늘어나면 다 잠옷이 다요 근데 랑이님 비타민 챙겨드때 비타민 게 에르메스 먹고 있어요. 이름이 맨날 어려서 까먹어요. 음. 미니 원피스 아우 슬립 같은 건 너무 싫어요 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별로 똥띠님 I love it Yeah 랑님 주무실때로 실크 가운 No 너무 싫어 저는 그런 건또잘때 진짜 편하게 사실 바지도 안 입어야 돼